안녕하세요 파이은여러분 헌터 파이요 유일한다면 제가 첫편에 보여드렸던 장어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민물장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다에 사는 갯장어 여기서는 뭐 하무라고도 불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갯장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이빨이 날카롭고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것도 있겠지만 큰게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뉴질랜드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저쪽 가로등 있는데 보시면은 이미 현지인들이 앉아서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가 그만큼 갯장어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홀리코리아님이 기록이 홀리코리아님 허벅지만 하다고 하셨거든요 <목소리> <웃음> 텐션이 3일만에 달라지셨네요 <웃음> 진짜 허벅지만한 게 나왔었어요? 어, 그럼요 아. 기대하세요 와 보통 이 낚시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세요라는 말잘안 하시거든요 부담되기 때문에 여기 유질랜드입니다와 <웃음> 경상도 사투리로 유질랜드입니다를 <웃음> 표준말 썼는데 <웃음> 자 그래서 오늘 낚시로 우리도 형님 그때 민물장어를 혼자 짜개방한 것밖에 못 잡아가지고 <웃음> 예. 오늘 지들 한번뵈 줄란 게요 민장어씨장어 하면 첫째라 씨 아니겠습니까 <웃음> 자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미끼는 정어리를 토막내 가지고 끼워가지고 가지채비라고 합니다 이한 채비에 바늘을 두 개를 달고 그 다음에 이거 싱커 있죠? 츄라고 하죠 근데 이 츄는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무섭게 생겼나요? 바닥에 고정이 조금 더잘 되기 위해서 람물구름이 싱커가 고정이 안 되면은 도시를 네. 잘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우리 서포터를 항상 해주신 우리 형님께서 오늘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도 개장구만큼 한번 욕심이 나. <웃음> <웃음> 어 저, 잡았어요? 우리... 우와 뭐야 <웃음> 뭐야, 겁나 큰데? 우와. 저 정도면 350g 정도. 지금 한 2m짜리 돌림니 이야. 플라이야 그래. 저기개짜어 낚시는 두 번째 보는 거라 저번에 잡았을 때 얼마인 거 잡으셨어요? 한 3,400g 정도? 어. 아까 올라온 거? 아까 올라온 사이즈 정도. <웃음> 어, 나 우리 형님 욕심내온거또 처음 보네 응원해주고 싶어요 캠퍼벤 타고 한 7시간을 왔어요 <웃음> 저희가 벤 타고 이동하잖아요 운전을 다 해주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던질 때 네. 이쪽으로 던져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어아보이세요 왠지 믿음이가 아 무조건 믿음이 가죠 끝이에요? 어, 끝이죠 이렇게 나 잡힌다고요? 뭘 해야 됩니까? 뭘더오 잊지 잊지 잊 아니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웃음> 우리도 진짜 쓰레기다 개쓰레기다 쪽으요오야야여 <웃음> 장어입질이 뭐, 죠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아직 아, 역시 역시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아, 역시 와쒸 왔어 왔어 왔어 아 빠졌네 아 역시 아, 아니, 그저, 아니 근데 개장아 바신가봐요 늦자마자 5분도 안되는데 입질이 아. 왔습니다이게천질를 하면 이 싱크 고정 핀이 어? 어 뭐야 이거를 다시 이렇게 좀 조여준 다음에 다시 원위치 아... 형님 오늘은 프로신데요 서포터가 아니라 오늘은 좀 욕심이 나 잡아서 추배로 하여 그 아또 그 아, <웃음> 이렇게 한 사람 배려놨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근데 진짜 던진 지 지금 5분 채안 됐거든요 이틀 바로 들어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빠도매님은 다른 걸로 하세요? 저는 참돔 잡으려고 아니 맨날 참돔 잡으시잖아요 또 잡고 <웃음> 싶어요 자자자자자 유로 옵니다 들어로 옵니다 아직 아니야 언제 이래야 되나요? 낚시대가 미칠 때 무당이 굿탈때막 짱짱짱한 소원아 뉴질랜드 무당이 굿탈 때를 딱 기다리면 됩니다 어 살짝 건드네 지금 이석서 <웃음> 아, 간만 보고 가오호 야야야야야 곧굿탈거 같은데요? 칼총 한번서러칼 한번 살짝 가보세요, 형님. 어, 초반 뭐, 거 아니에요? 싱커, 싱커. 아, 싱커예요 아, 아깝다. 어, 음, 있는데 있는데. 어, 있다,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손맛 손만 어때요? 손목은 별로인데? 아, 별로예요 뭐야? 뭐. 뭐. 참놈이네. <웃음> <웃음> 참돔 나왔습니다. 참돔. 방생. 야, 여러분, 참돔 나왔습니다. 열쇠고리입니다. 열쇠고리. 응. 이거요, 바로 방세저 이제 까마귀님이나 저는 한 번씩 서로 한번 던져 보도록 할게요. 저희 캠핑장에 또 왔습니다. 오야야, 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왔어 왔어. 여기 왔어. 와, 여기도 왔어요? 여기도 왔어. 와, 사이즈 어때요, 형님? 음. 오, 나난 개짱을 잡았어. 음. 우 와, 와, 와, 개짱. 여기도 어때요?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오, 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창동이작 우와 대물. 우와 대물이 대물. 대물 대물이요 대물. 우와 드롭보테요? 네, 음. 아, 아, 우와. 야나나나나나나 나. 우와 우와 사이즈. 장어 대회 창동 대상우가 이기니까 내가 이긴 거야. <웃음> <웃음> 이거 한몇자 되나요? 지금 한 48에서 5 우와. 한국 거랑 좀 무늬가 틀리다 여기가. 형님 얘는 암놈. 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암놈 순놈 그냥 해본 얘기예요. 고기에서 물러면 절대 믿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줘 줘. 우와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그럼 내가 잡은. <웃음> <웃음> <웃음> 와요거는빠다님이 가져간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자, 들어가라 야 개장 얼굴 좀 보자 오유야 상랑 닮아서 어, 비슷네요 진짜 비게 어, 생겼는데 아... 개장개장 한국 거는 얘가 진짜... 점선이 좀찌러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 아예 뭐... 색이 연하네 이건 암놈이라요 암놈 안놈. <웃음> <웃음> 성별 감별사들 <웃음> 나셨네 여기 <웃음> 와이 물어요 조심해요 오야다 나버려 역시 폴리 코리안 최고 대상어종 바로 잡아버리네 개장어 잡으러 와서 잡고 아, 이렇게 엠파가 되면 받아서, 선이 근데 생각하니까 참돔 킬러네요, 지금. 아닌데 오늘 대장어 잡으면 는데아니요 <웃음> 형님, 근데 코리아 대표로 왔는데 형님. 그런 사이즈는 취급을 안 해요. <웃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어, 발밑으로 내려오겠지. 여기 발밑으로 오케이 항상 오케이. 항상 그런 말이 있지 않아? 발밑에 대물이 있다. 자, 뭐야? 또 왔어요? 여기 네, 명당이에요, 여기가. 오, 요, 요, 요. 오, 오, 오 고구라인데, 고구라죠. 왔다 왔다 어때? 왔어 왔어 왔어 어때? 우와 어때요? 좋아 어때요? 좋아요 what's what's 참돔이다 아, <웃음> 아, 상대. 아 상대. 오늘 a 도미 what's what's what's w 고 a t s what's w h 님이나 같이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t 요만한 거는 방 w 해 주시죠 방생해 t s what's what's what's 올려 올려 올려 h a t s 엄청 a t s w h a t 어 w 어 a 어 s 어 h a t s w h 올려 장어, 올려 h a t s w h a t 야 난리 친다 난리 소중한, 쳐 이야 사이즈 좋다 도우미 출동 도우미 출동 말아서, <웃음> 말아서 잡았어 말아서 말아서 잡았네 어. 쿠킹 제대로 됐어요 우와 형님 역시 이게 초심장의 행운 어아심 어, 어. 괜찮으세요? 어 또, 오, 조심하세요 거치네 거칠어요 이게 개장들이 어, 엄청 거칠어요 됐다 아우 우와 음. 어여 피납니다 음.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디지리가... 괜아요형한테 어, 물렸으면 짜증이 날 뻔했네 <웃음> <웃음> 는 <배짱으로는 웃음> <했잖아>. 형님 <웃음> 초심장 형이 진짜 있습니다 형님 아는 <웃음> 운입니다 <웃음> 와 이거 여러분 굵기 보세요 누가 있어 체리 바로 헐레콜리아 <웃음> <그렇지>. 역시 유질랜드 <웃음> 넘버원 이기 누구 차 타고 왔어 요 이게 75짜리자거든요 야 이거 아, 한85 70... 나오겠다 여기 안에 있는 피 이거 형님 거예요 형님 <웃음> 안에 형님 안에 피, <웃음> 피 있습니다 여기 이리 일단 옥수수 털어버리려와 혀봐라, 아네, 혀 봐라 해네 바로 킵하시 바로 킵. 열어봐려 넣어버려 와사이 음. 봐라 홀리코리아닌가 보다가 <웃음> <웃음> 역시 형님 장어 대한민국 넘버원은 까마잇 <웃음> 장어 못하네 장어 못해 동생 있으면 바로 멍들었다 진짜 <웃음> 형님 이제 저 해볼게요 까블레스유라고 미끼를 형님 위에 뽀뽀하면 아니지. 저 돌돔 그때 사짜 넘은 거잡아잖아 까블레스유 또한번 아, 어. 해주세요 까블레스유 <웃음> <웃음> 형님 정어리는 진짜로 뽑아 안 하시네요 못해내세 맞혀봐 어우 4세 장난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둥 사이 그럼 바로 내려볼게요 펀지 그치 요 그치고 이제 텐션 잘 줘야 됩니다 왔어 왔어 야 왔어 왔어 다 버려 다 버려 홀린님 어때요? 커커커커커 커, 커, 커. 커, 커요 커요? 야 이거 휘는 거 봐라 우와, 우와. 장어 같아요? 이야 왜이 장어지? 다야 역시 와. 우와 이게 뭐예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요? 보여요 거기? 보여, 보여, 보여. 우와 사이좋없 우와 미쳤다 오. 우와 미쳤어 야 아나콘다 요 우와 오, <웃음> <웃음> <웃음> 이게 거지. <작아지>. 와. <웃음> 아니 애기 사이즈 자꾸 자꾸 뭐 좋아해. 와 미쳤네. 야 이거 바카스 이상인데. 오 이거 <웃음> 어, 무서워. 이거 무서워. 요거는 중짜입니다. 중짜. 중자. 아 이게 <웃음> 중짜예요? 대짜까지 있나요? 아, 그렇죠. 어, 와, 어, 와 자, 이게 중짜라고? 잡혔어요? 그래. 잡았어. 이야. <웃음> <웃음> <목소리뽀> 야, 미쳤다, 사이즈, 진짜로. 야 어, 뭐 왔어요, 뭐왔어내가트내거 왔어요. 빨리 넣었어요, 넣었세요 아, 갔습니다, 갔습니다. 아... 주변 좀 배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잠깐 문을한번 구경하고 오면 돼. 어, 어 잠깐 구경하고 오자. 여러분, 사이즈 비교 보여드릴게요. 자, 자, 진짜 누워있는 거 보세요. 저거, 흰색 배때기. 지금 그래도 순서대로 등차 수열로 가고 있습니다. 2, 2 3. 그렇지. 3놈. <웃음> 참나 빠돔이. 잡어, 잡어, 잡어. 힘든 내봐. <목소리뽀> 저희 성님 괜찮아요 아이 치댕기봐 지금 간보고 있습니까 <웃음> 10초, 10초 안에 10초 안에 5 4 3 2 1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이 뭐야 오, 저 이거 10초 어떻게 세? 자 아니야 야, 혼자 얘 왔습니다. 혼자 아니야? 우와 아, 여기도 양식장인가요? <웃음> 네 여기 매일 아침에 와서 먹이주고 <웃음> 물 관리하고 물 관리하고 아니 어떻게 그거를 세요 대박 대박이다 진짜 사이즈 어떤 거 같아요? 아까와 조금 더 작아요 조금? 아 그럼 별 차이 안 나요? 네 오. 아! 태다 하아 터웠다 하한 시간 안에 남은 사이 이러면 또 그래. 들어갑니다 컸는데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낮은 거라 생각해요 하던 거 마저 하시지요 방브레스유한번가겨줘야지 와, 빵브레스유 내려가라 대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마리 잡아야죠 뉴질랜드가지 왔는데 손맛 <웃음> 봐야죠 제발 와라 부탁이야 네. 형님 왔어요 초짜 어. 형님 드디어 어. 왔어요 짜이지 성찬좀 나올 것 같아요 들어 들어 힘좀더 내라 그렇지 저방다저방다 왔다 오 네. 딱 이거. 이틀 고에갈 것이 아니요. 나 잡는 거지. 야, 야 이거 뭐야? 우와! 와. 우와! 인 둘, 셋. 와 뭐야? 바로 기절시켜 버리네, 그냥. 사이즈 요 사이즈 좋아요. 어야어 역시 대가 여기다 파이팅. 야, 사이즈 좋다. 잠님얘 눈깔이 하나 없는 애네. 한쪽 눈으로 보고 먹었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방생 해줄게 <웃음> 이거 방생하시나 네. 나도, 방생 나도 자존심이 그래, 있는지 맞아, 사랑해요. 맞아. 한쪽 눈 자라서 와라 아, 아유 저벌리 꺼져 야 내꺼 물어 내꺼 나는 그런거 얄짤 없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거, 이거 물었어요 물었어요 이 이거 영상 원테이크야 이거 사이즈 어때 형님? 오 좋아 참도아이에요 이번에? 참도참돔이다침세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이야 <웃음> 잠깐, 눈깔 한쪽 있나 보세요. 예. <웃음> 아 이따 이따 얘네 이따 이따. 저희가 가장 큰거한 마리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다 잡으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로 앞에 한번 떨어 볼게요. 여러분 다시 대기. 오, 뭐? 아, 우와 우와 개처방다 개처방다. 어. 사이즈 어때요? 우와 어, 좋아, 좋아. <웃음> 자, 자, 자, 자, 자. 예. 어여. 나오면 다이만 시도네. 어우어우야 어. 어, 사이즈 봐라. 와와우와좋아 이거 이거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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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실이야 불실이야 팝 아, 미쳤다 미쳤어 아트레리 트레버 트레리 트레버 트야야야 뜰새 뜰새 뜰새 뜰새 드롭퍼야 이거 드롭퍼 안될 거야 버텨 버텨 뜰새 뜰새 뜰새 뜰새 뜰새 안돼 안돼 안돼 낚싯대 부러져야 낚싯대 부러져, 부러져. 드롭퍼 <드시> 와 이야 <드시> 이야 아니 근데 얼마에 아. 걸렸어 이야 아. 대박. 여러분, 제가 한번 GT입니다. 오짜, 오짜. 오56 되겠다, 56. 56! 이거 아. <웃음> 잡아줘. 아니죠! 자, 이거 챙겨야죠, 이거 챙겨야죠. 아, 이거 한국에서 시마아지라고 엄청 고급생선이에요. 아, 그래요? 미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자, 자. 초짜장 잡았거든? 아우, 저. 예, 알겠습니다. 자, GT 찍으러 갈게요. 와. 이야. <웃음> 와, 이게 전갱이잖아요? 자, 보면 와. 여기 검은색 TV 있거든요. 어, 어, 어. 이게 줄 아, 전갱인데, 아, 원래 네. 이름은 흑점 줄 경쟁 이야 아 손맛이 어땠어요. 어땠어 미쳤어 꾹꾹 아, <웃음> 쳐봤는게 와 너무 부럽다 뉴질랜드에서 저 낚시 개못하거든요 <웃음> 잡을 <웃음> 수 있습니다 어? 찬양하라 홀리코리아 <웃음> 홀리코리 <웃음> 대 <대계 감각 웃음> 자 요거 칩할게요 자 열어보소 뭐참 어, 열어라 <웃음> 다너어소 <넣어서>. 하하하하 <웃음> 아, 아. 님이 잡은 장어도 방생을 해줄게요 방생 전문이야? 여기서 <웃음> 계속 방생만 <웃음> 해 아니 <서울래. 웃음> 아진행기봐요 아니 시간 안됐으니까 자 요거 방생 하겠습니다 <웃음> 자 방생 유튜버 방생. <웃음> 멋지다 이렇게 됐냐 <웃음> <웃음> 자 방생 여러분 허벅지 잡을 수 있습니다 <웃음> 오늘 오케이. 저희가 원래 게장어막 <웃음> 이렇게 해서 또 여러가지 나오면 같이 먹을라 했는데 게장어랑 g 치랑 같이 <웃음> 먹으면은 <웃음> 좋을 거 같아요 회로 먹으려면 지금 피삐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피를 빼놓을게요 또 여기 날아 사람들은 이거 회로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회로 안 먹는 유질드에서또 회로 먹으면 또 그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식감이 이게 스매퍼보다한두배 정도 쫄깃해 왜냐면은 이 나라가 염도가 조금 낮지 않아가지고 네아 <웃음> 멘트씨 나 방울 소리 내리니까 아, 봐라 뭐, 어디까지 했지? <웃음> <패스>. <웃음> 이거 뭐 상어가 뜯어가는 거 아니겠죠 여기는 우리는 뭐, 상어 뒤지는 거예요 <웃음> 여기다 이렇게 물이 딱 한다면 넣온게이 왔다 갔다 시킨 게자 <웃음> 이제 걸어둘게요 장모가아 형님 아 <웃음> 대박이다 아니 내가 찾지는 못해도 일단 네가 잡는 걸본게 내가 마음이 뿌듯하다 아니 그래. 형님 저는 계속 놀렸는데 그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 쓰레기 아니, 되잖아요 아니, 아니 레기같은 짓끼리 넘어주려고 <웃음> <웃음> 하는 거자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계속해서 허벅 지하나개장으로 잡을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캠핑카 형님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뭐 같아요? 장어, 장어. 장어. 오! 오! 오! 오! 방생 사이즈였습니다 어차피 깔끔하게 방생하신 겁니다. 잡아 작아, 작아서 주둥이 터져버렸고 많이. 형님 GT 잡아 보셨어요? 아니 이제 꽃 잡을래. <웃음> 어려분네 <어렵구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와 뭐야? 와 여러분 베이트 피시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큰 물고기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얘네가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야. 그리고 보시면 저기 개 보이시죠 두 마리. 저게 우리나라 톱장저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가 되게 작습니다. 우리나라 톱장저기는 사이즈가 크거든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하면서 행복 회로라는 걸 돌리잖아요. 뭐 오늘은 뭐 잡을 거고 내일은 뭐 잡을 거. 하지만 생물 유튜버의 한계가 뭐냐면요 절대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서도 행복회를 돌리면서 컨텐츠를 하는데 그때마다 거의 다 실패를 하는데 뉴질랜드는 저희가 첫날부터 대물 민물 장어 잡을 거야. 행복회로돌렸는데 되고 뭐그 다음날 해류질 되고 나팔고등 잡을 거야 되고 개짜고 GT 참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어제 언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8 시간 오니까 고기가 잘 나온다. <웃음> 이상하하 <이사하자. 웃음> 이쪽으로요. 민물이 있다고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남쪽이랑 북쪽이랑 차원이 틀린가 봐요. 야야야야야 맞아 형님? 아니 갔어. <웃음> 자 왔습니다 형님 이거는 이제 지드로다 여기 제일 큰 것이 몇 미터까지 나오는 장소인거 여기가? 2미터? 아2미터 2m. 이거 아, 1미터9 0 나온다 아니 방금 낚시대가 확 들렸었어요 화, 낚시가 들렸었는데 네, 네. <웃음> 다먹었네자 아, 여러분 지금 많이 잡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잡아온 개짱어 큰거한 놈이라 제가 잡은 그 쥐티 개두 마리 해가지고 오늘은 깔끔하게 회로 땅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저거, 이거, 이거. 어 뭐야 저거 저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톱장저기 톱장저기 음. 뭐야 뭐야 뭐야 그래. 아이 쥐티 니가 그래. 먼저 먹어 내가 땡콩 맞아라 이랬기야 <웃음> 가가야 사이로 자저 <웃음> 꺼져 어 그래 자 여러분 숙소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비늘이랑 다 치고 내장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낚시험서 아직 못 잡으분 이 GT를 곰팡이가 잡아버릴 거만이아이야구라 치킨 야구라 찍던 어 바로 병균 만들어 버리네요 아... <웃음> 이게. 회 이게 맛있어요 이거. 끝내 주요아 끝내 줘요? 어.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삼도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야.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이게 야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니, 아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게 나오냐? 이게 민물이라고요? 바닷물 <웃음> 같은데 <웃음> 이거. <웃음> 아, 이것만 보여줄야 <웃음> 아, 아 와, 최고의 헬퍼 와 주둥이 큰거봐와잉어 주둥이네, 이거 와. 그냥, 이야, yeah, 아가미, 그냥. 어휴, 아유, 아 잘하시네. 검은도 스타일이네. 자, 안에 신장도 살로 싹싹 긁어줄게요. 네. 피가 다안 빠졌네요, 형님. 아 이제 할 말이 없다, <웃음> 이게 피안 빠지면 어떻습니까? <웃음> 자, 그럼 여기까지 손질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 실한 거딱세 마리 잡았네. 이야. 아유. 이거 나머지는 방생을 해줘서 작은 거는. 잡아버려 자, 갑시다. <웃음> 이거 그대로 들어가도 돼요? 어. <웃음> 다시 한번 멘트 주세요 그러면 자 이제 가져온 거를 회를 따라지 당어 손질을 또. 라 <웃음> <웃음> <웃음>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 야, 야, 야. 박았어, 박았어. 냄새 맡았네 자, 여러분, 이제 잡아온 거를 회의를 떠서 먹어볼 건데. 이건 누가 잡았습니까? 폴리코리아님 잡았잖아. 요내거아니야 아니야. 폴리코리아님이 잡았어요. <웃음> 내거방생했 <황인에서> 방생했죠. <웃음> <웃음> 이걸 어떻게 먹으시지요 회로 먹어야죠. 민물장어가 아니라 바다장어기 이 때문에. 장, 장어 회로 먹어도 회로 먹어야 됩니까? 돼요, 돼요, 돼요. 폴리코리아님 됩니까? 됩니다. 오유, 형님. 야, 야, 야, 야. 쭈꾸미. 야, 씨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웃음> <웃음> 오 냄새 잠깐 <웃음> 아, 아, 목 잡고 거기 넣으려고 하면 복수해요 아, 지금 알았어 심장은 씨 언제 복수하려가 모르겠지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올리코리아님전갱이 <웃음> 나왔네 <웃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단 내장을 싹다 빼주고 안에 있는 피까지 다 긁어줄게요 나삭 나삭 나삭 나삭 형님 근데 궁장 후에 드셔보셨어요? 하이 아, 안 먹었어? 진짜로? 찌이약서안 <웃음> <찝찝하고> 먹었지? <웃음> 근데 오늘은 먹을 수 있어 왜? 같이 먹은 게 <웃음> 대장 여기다 버리시고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또 어, 역시 <웃음> 도움이 오늘도 아. <도움이>. 해야지 아. <웃음> 아. 형님이 GT 떠주세요 그러면 아심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 초짜 형님이랑 동갑이셔가지고 우리 친구 먹고 어 둘이 친구, 친구, 친구 먹고. 먹고 브라더 아니에요 브라더 와싹맨 와싹맨 브라이맨 니킨 어때? 그 윗물장어를 한번 만져봐 아 좋네 아, 브라, 브라다가 제가 브로맨스 할것 같은데요 되이 너무 딱 붙은 거아니요그런애가좀 그러네 <웃음> 야 사이즈 보세요 여러분 몇자일까요85와 와, 진짜 와. 미쳤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야. 오우야 예아 형이 야. 야. 야, 멋있어요 야. 야. <웃음> 허리는 왜움직이다죠 <웃음> 습관이죠 습관 <웃음> 일단 돌리고 봐허이거 <웃음> 맛있겠다 야이 뼈를 또 날려준 게 이게 또 기술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어우 이거 좀 희열이 있겠다 그죠 형님? 그금오도도독 소리 나자니요 엄청 잘 떴다 자, 엄청 자, 잘 떴다 이야 내가 네. 기인다 네. 이거 와. 누가 잡았어요 이거 누가 잡았어요 홀리코리안 아, <웃음> 아, <알지.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저희가 밥만 먹고 반은 통발에 넣었다가 그런 걸 해가지고 쟁여 놓을게요 그치 가시 없어요 이거 하나도 어허 영광의 가시라고 이거 먹어도 돼요 <웃음> 이 보면은 장가시가 있어아 네. 그러네. 여기를 V자로 그죠아그 사이를 또 빼주는 거구나. 두번 하는 거네 그러니까. 보세요. 어, 오! 이제... 오! 있어요. 있어요. 에헤 서운하니 또 먹는 걸배주해왔구만추베르 <웃음> 야 맞아, 최고! 역시 브라더! 야, 아, 이건 만들 수가 없는 어, 타이밍이 었어요 시청자 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맛있을 때 장가시가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패치 가면은 전는 마케박 떠갖고 나오지 않요 그런 식감이 있어요. 음... 맛있어. 브라더 한번 조금. 싶어. 아, 르기 소리까지 나는데. 브라더. 야... 자기야 아 해봐. 아. 식감 장난 아니오. 어떻소 이까? <웃음> 아 진짜예요? 장어회는 처음 먹어보는데 어, 맛있어요? 와, 진짜, 어우, 빨리 저희 먹어봐야죠. 뭐 아, 요렇게 해가지고, 음. 하나씩. 이야. 자, 그릇, 그릇, 그릇, 자, 그릇. 그릇. 아, <웃음>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지금 장어회 다 떠졌거든요. 자, 이제 자기야 한번 불러보세요. 자기야! 어, 어, 기다려, 기다려. <웃음> 턴즈 키웠지 자 이제 자이언트 프레바리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야 손맛이 어떻습니까아 진짜 이게 꾹꾹 쳐 누르더라고요 아, 난 아까 네 낚싯때 뺏으려고 그랬어 진짜 그랬으면 멍들었어요 형님 <웃음> 제가 회를 잘못 뜨기는 데아 괜찮습니다 한번 괜찮습니다 한번 떠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날개를 날려주고요 그쵸 그렇죠? 오우 오우 야 터프 롱코가 틀려가네 용코아 <웃음> 서포터가 바뀌었습니다 천자 어디 갔어니까 <웃음> 지금 가요! 자기야 <살기라. 웃음> 어디 갔었어, 야, 어디 갔었어? <웃음> 진짜 딴데해 뭐예요? 냉동 같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우와 씨. 우와. 야, <웃음> 야 너무 야, 맛있겠는데 이거? 어우 시원한데 형님? 뉴질랜드 5년 살면 이 정도는 합니다 이야 전문적이진 않는데 손등에다 칼 터는 거봐 아까 아. 좀이소보이더라고 <웃음> <웃음> <웃음> 솔직히 <웃음> 해보고 싶었어 <야. 웃음> 참치결인데요 완전안네 아유 저 오우, 야, 오. 야. 자기야, 됐어 우와. 죽인다, 죽여. 색깔 봐, 와. 와, 반대쪽이 진짜 어렵어. 어,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해야지. 요즘에 연습하는 방법이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는 이렇게 반대로 또 떠주더라고요. 아하. 오유, 잘하시는데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습니다, 형님. 떨리네. <웃음> 홀리코리아님이 회는 진짜 잘 드시거든.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야, 아, 완전... 보여주세요. <웃음> 아, 뭐 <지금> <웃음> 아 보여주세요. 아니 뭐 지금 나온 거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뉴질랜드 나나와. 나나와. <웃음> 어 뭐야? 오 다르네. 우와. <웃음> 역시. 우와 역시. 우와, <웃음> 우와 뭐야 이게? 아 이거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망쳐도 재밌거든요. <웃음> 하지만 아 절대 그럴 수가 없구나. 이야 우와 야 이렇게 이제 벗겼으면 스킨 오프를 안 해도 되고 바로 뜨면 회예요? 네네 클라스가 다르네 씨, 진짜 다르네요 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킨 오프을 하면 스킨이 워낙 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에 뼈가 있잖아요 네. 얘를 날려버려야 돼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뜯어요 아 네. 칼로 뜯는 게 아니고 아 우와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손에 털 보고 <웃음> 놀래질 것같은데 <웃음> <웃음> 근데 그때는 거의 다 얼굴 안 나오시고 털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제 네. 또 얼굴 보면요. 어, 네. 매칭이 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하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예예. 예. 이 목장갑 있잖아요 네. 요거가 출고될 때 네. 여기다가 고음용 풀을 매겨요 그래서 해뜰 때는 절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사실 자 이거는 알았어? 몰라 <웃음> 제가 이제 편법으로 해 뜨는 법을 오우야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마지막 갈비뼈가 있어요 마지막, 네, 예. 마지막 갈비뼈 있는 쪽을 잘라주세요 그냥 보통 은해 뜨시는 분들이 요렇게 요렇게 날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날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이제 반대로 엎어놓고 저만의 방식이에요 이거 이거는. 네네네 네. 여기서 이제 뼈가 있거든요 네. 칼을 이렇게 집어넣고 네. 얘를 반대로 아를 오히려 네. 이렇게 뜨시면 굉장히 쉽게 이야 이렇게 난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우와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 씨. 와 대박이다 이거 여기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독학으로? 아니 그냥 독학으로 그냥 아,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혈압력이 이렇게 빼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누가 잡았어 이거? 누가 잡았지? 헌터팔해요 특히 다나가아 얘는 요 위쪽에 근육이 있어요 아 근육, 근육 라인이구나 요 부분이 조금 이거든요 그래서 네. 줄전갱이는 잡으셨을 때이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돌려내시면 좋아요 아 이 네. 아 부분은 이제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좋아요 네. 즐긴 거네 네. 아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부드러운 부분이니까 쓸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스킨이 겉에 좀 묻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안비린인가요 하나도 안비아아 아, 감사합니다 홀리코리안 박수 박수 하세요 아 진짜 많이 배웠다 와라음 선수는 누굽니까? 빠더이님회 한번 썰어주세요 저는 그 두껍게 먹는 거 어우 너무 좋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좀 회를 얇게 드시잖아요 전 어? 두툼한 걸와 역시 아 자기야 무슨 동물의 왕들이야? 어이 잘시네 참돔을 하도 썰어 보셔가지고 이야 좀 긴장하고 계신가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어야 되나? 공몽몇 시간째요? 어제 이유로 안 먹은 거. 와 어제 이유로 안 먹은. 뉴질랜드 전투 낚시입니다 진짜로. 먹어가면서 썰어. 하나 드세요. 손 받을 거될 진짜 바받바면안 되고. 아니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웃음> 끄덕이면서 들어가면 아니 이러고 들어가 이러고 아마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다 썰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치우배를 치우배를 <웃음> <웃음> 자기야 아무 때나 는거 아니여 <웃음> <웃음> 자기, <자기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대한 개짱어랑 자이언트 트레이 제가 잡았습니다 <웃음> 아합니다 아, 아. 아, <웃음> 잘했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요? 진짜. 제가 지금 붕장어부터다 아, 같이 어. 먹어본 게 어떨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요? 장인에서 모르느냐저 이렇게만 하고 드리려고 했죠아 아, 아, 이렇게 다르왜매도안나고 아, 당연하죠 와. 아 이게 진짜 둘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이 근데 오늘 누가 잡으셨어요? 아유, 아유. <웃음> <웃음> <애까랑이> 자 이거 <웃음> 아우 먼저 아우 야 어때요, 이게? 말이 필요 없어요. 혼자 죽기 싫은요 빨리 먹어. 출발! 음! 출발! <웃음>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진짜 신선한 느낌이에요. 담백하네. 담백하고 진짜 맛있는데요? 앞으로 짱만 잡으러 다녀야죠. <웃음> 살이 묽헝물컹한데 어? 뼈가 씹히면서 <웃음> 담백하이 스며나오는 어, 그런 음. 맛이 납니다. 간장은 어쩌다, 간장은 최고인데요. 이게 만약에 뼈를 겁내게 잘 발라냈었으면은 푸석푸석한 음. 그 맛이 강했을 텐요 근데 뼈가 들어가 있어갖고 아뼈찔는 아이구야! 쇼를... <웃음> 계속 씹으니까 고소한 맛이 되게 강하네. 진짜 고소하다. 약간 땅콩 씹고 있는 느낌이야. 땅콩 음. 음. 음. 한번 먹어보자. <웃음> <웃음> 이번에 GT 한번 드셔보시죠. 와, GT 이거 GT라다. 고개발에도 많이 져 보이지 않아요, 지금? 와. 이거 한 접시면 얼마 정도 하지, 이 정도는?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본 양식이 들어오거든요, 요 응. 놈이. 이름이 시마 아지. 아. 고게 아. 이제 키로에 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이거 거의 한 3키로, 한 5키로, 6키로? 에헤이. <웃음>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와, 기름! <웃음> 와, <웃음> 아우 먼저. 아, 야, 기름이야! <웃음> 와, 이야. 어떡했어요, 진짜. 와, 그냥 야. 진짜 한 1m50 대방으로 쳐먹는 느낌. <웃음> 와, 진짜 미쳤어요. 어보시지않 나네. 음. 와또 기름이 오메가3. 아, 아, 그래요? 오메가3. 간장도 아, 먹어볼게요. 추베르. 와. 야, 미쳤다.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잠깐만, 비켜봐라. 담배 <웃음> 꼬고, 어. 입에 착착 붙네 아까 그 근육이 어디예요 자, 먹어볼게요. 추베르. 지, 피는 소리죠. 아. 가상, 가사가사가그 스타일. 제가 응. 그 스타일 진짜 좋아요. 아. 와. 너무 맛있어요. 눈치게임 시작됐죠, 이제? <웃음> <웃음> 저 자개 하나. 아, 겨 주고. 아니, 잠깐 그러니까 기다리고요. 아니. 이거 말고, 나 자기 장어. 자기 장어. 잠가잠가 왜, 왜? 아사비 너무 맛있지. 쫙 걸렸어. 아 쫙. 먹어봤는데 뉴질랜드 컨텐츠가 아직 몇개더 남아있어요 근데 뭐를 찍을지 계획은 있는데 이게 항상 1 0 0랑 보장이 대한민국에서 없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는 그냥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렐루야자 네, <웃음> 그럼 다음 컨텐츠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빵이요 에 다같이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네. 하나 둘셋 빵이요 <웃음> 무슨 사막 회 이거 화이팅 아니에요? <웃음>